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한자 나오고 그래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퍼즐 맞추듯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릴테니 반드시 보고 이해하고 역사를 아는 국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중국 서재에 축소 은폐되어 기술되었어도 이 나라가 건재하고 동북아의 사람들이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대의 이곳은 그들보다 훨씬 유구하고 강성했다는 반증이다. 우리가 상고사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너무 부족한 사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40년 이상의 고대사를 연구한 대학자 신백강은 새로운 우리의 사료를 5개씩이나 찾아냈다고 말한다. 그 첫째는 중국사서 무경총여와 왕기공행정록, 석진지지빌 등에서 오늘날 하북성의 동쪽에서 흐르는 조화가 송나라 때까지 조선화라고 공공연하게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어놨다는 것을 알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산해경 안에 들어있는 대환경과 해내경이 사실은 고조선사기이며 여러 수많은 사료에서도 해내경을 고조선사기로 인정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고조선사료라는 점에서 엄청난 발견이다. 세번째는 오늘의 하북성 노룡현에 조선성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번째, 중국의 최초 정사인 진서에서 전현을 건국한 선비족 모욕 황을 조선공에 봉했던 기록을 찾은 것이다. 다섯번째는 두루영은 비문에서 선비족의 발상지인 시라무랭강의 유역에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이것들은 한국의 정사로 살아남아 있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보다도 수백년을 앞서 제작된 것들이라 우리가 알기 어려운 고대의 숨결을 간접적으로 담고 있다 할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당연히 최근에 있었던 조선과는 전혀 무관하고 고대의 조선이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과거 수학자들이 전설적인 수학공식을 고안해낸 것에 버금가는 것이며 나라를 구해냈다고 하기에 조금의 손색이 없는 빛나는 업적인 것이다.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고대사에 관한 논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리를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소개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수많은 근거를 모두 아우를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구입하여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바이다. 조선 하를 지나 9 0년를 가면 북쪽으로 고아구에 도달한다. 무경충요 책에서 말하는 무경충요는 송나라의 군사제도와 군사 이론을 기록한 총 20권으로 구성된 중국 최초의 관찬병서라고 한다. 이 책은 국가를 지키기에 필요한 병서이기 때문에 송나라 대의 지리, 지명, 거리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저기 들이닥칠 때 어디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싸운것를 써놓는 이 책에 이렇게 써있다. 조선하를 지나 90리를 가면 북쪽으로 고아구에 도달한다. 이것이 조선하가 압록강 이남 지역의 평양이나 서울 일때가 아니라 북경 부분에 있었다는 것은 고대 조선이 한반도가 주무대가 아닌 중국 대륙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무경총효보다 앞선 시대에 쓰여진 왕기공 행정록에서는 조선하의 별칭이 칠도하라고 하는 내용까지 더해져 있다고 한다. 집중해달라. 무경총효의 연경죽은 서두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순치 유주 동유조선요동. 앞서 다른 영상에서 보았던 유주는 북경부분이다즉 유주의 동쪽은 곧 오늘날의 북경의 동쪽이다. 이 기록은 이미 오늘날 북경의 동쪽에 조선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조선화가 북경시 북쪽에서 흐르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북경시 북쪽 고북구 서쪽에 흐르는 조화라는 사실도 판명되었다. 바로 이 조선화가 서파가 오갔다는 폐수이며 위만이 건너왔다는 폐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사료들의 근거에서라도 현재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폐수는 북한의 청천강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와 한사군 역시 한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늘날의 북경 부근이 무대라는 것이다. 흠정열라지에서는 혁수를 유수 즉 오늘날의 난하로 보는 것을 반대하고 혁수가 오늘의 조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혁수가 바로 폐수라는 지적은 하지 않았다. 혁수가 바로 폐수이며 폐수가 바로 조화라는 사실을 최초로 언급한 것은 정본 환단고기이다. 그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연나라 노관이 요동의 옛요새를 다시 수리하고 폐수를 동쪽으로 경계로 삼았다. 폐수는 지금의 조화이다. 그런데 심오한 책은 말이 짧은 법이다. 환단고기에는 폐수가 오늘의 조화라고 아주 짧게 언급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쨌다 저쨌다. 이런 말은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환단고기가 말하는 오늘날의 주화가 바로 폐수인 이유를 다섯 가지로 들어 설명한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짧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대학자들 중 특히 신백강 이덕일의 책 정도는 읽고 소장하기를 권한다. 뇌가 맑아진다. 무경충요에 따르면 연경에서 중경으로 가는 길에 조선화를 지나서 고북구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조선화는 고북구 서쪽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조하, 조선아는 고북구 서쪽에 있고 나나는 고북구 동쪽에 있다. 이는 조하가 조선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습수는 바로 조선의 삼수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그 습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동안 알 길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조선아와 함께 마라카 부근에 습수가 있었다. 라고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이 조화는 폐수이며 폐수는 무엇이다? 한나라와 조선의 국경시대 즉 오늘날 지오피와 같다고 했다 여기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현재 교과서에 써있는 것처럼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닌 폐수근처 요동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필자는 64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을 이어간다 왜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조선화라는 명칭을 조화로 왜곡하였을까? 고려 때까지만 해도 그들 고려인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동북아의 판도가 결정될 정도로 고려는 막강하였다. 몽고가 고려에서 고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고려가 그만큼 막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명, 청 시대에 이르러 조선은 약화될대로 약화되어 압록강 이남의 손바닥만한 땅을 소유한 작은 나라로 전락하였다. 그런데 중국 처지에서 보면 그런 약소국이 된 나라의 이름을 가진 조선하가 중국 중원의 수도인 북경에 있다는 것은 당시 중국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것이었다. 즉 쪽팔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조하로 왜곡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당 이전에 중국의 중앙정부는 주로 한양, 장안, 낙양 등 중국의 서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때 조선아 일대는 그들에게 있어서 국방의 변경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동북방 민족이 중원을 지배하고 수도를 북경으로 옮긴 뒤로부터는 고북구 조선아일 때는 바로 중원중앙정부의 코앞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조선아라는 이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천년을 이어온 이름을 대번에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중국 사서에서는 동의와 관련한 지명을 왜곡한 사례들을 보면 한 글자를 보태거나 생략하거나 비슷한 음으로 바꾸는 방식을 쓴다. 그것이 바로 조선화가 조화가 된 경로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기본 상식은 중국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북방민족이 운영해온 일종의 광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나라와 당나라를 운영한 왕조는 선비족들이었다. 중국인이 오늘날 가장 존경해맞지않는 인물인 당태종 역시 선비족이다. 선비족의 발원지는 어디다? 요동 윗지방 시라무레나이다. 시라무레나는 뭐다? 고조선이 건국한 곳이라고 알려진다고 하는 것이다. 선비족이 운영했던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한테 존나 개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가 같은 고조선 출신으로서 누가 적통이냐를 가르자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를 살펴보자. 산해경 광주 제18군 해내경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다. 곽박은 말하기를 조선은 지금의 낙랑군이다 라고 하였다. 앞서 본 여러 중국 사료들에서 봤듯이 낭랑군은 고대의 요동이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동해의 안쪽이자 북해의 모퉁이는 어디인가 한국의 시각에서는 서해이다. 즉 그럼 발해만을 뜻한다. 그 발해만 위 모퉁이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조선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노사는 산해경의 대왕경과 해내경을 조선기로 보았다. 노사뿐만 아니라 해내경을 고조선 사기로 보는 수많은 사료들이 있다. 그것을 열거하자면 설략, 광박물지, 산서통지, 지유, 산대각, 주초사, 명의, 강한 총담이다. 대왕경과 해내경이 그 내용상으로 볼때 중국 중문의 역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한서 예문지에서 산해경을 소개할 때 13편이라고 대왕경 이하 5편은 산해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한당 이후 많은 학자들이 대왕경과 해내경의 사류적 가치를 평가절하였다. 하 이는 대왕경과 해내경이 중국 자신들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사료가 매우 부족한 고대사 연구를 하면서 대왕경과 해내경은 가뭄의 단비같은 직접적인 고조선 사료가 될수 있음을 뜻한다. 필자는 여기서 가슴 떨리는 말을 덧 붙였다. 그 전체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조선인이 고대 조선의 역사를 직접 기록한 조선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엄청난 학술적 근거가 담긴 이 책이 그냥 묻힐 수는 없다. 역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살리고 싶은 학도들은 무조건 구매해서 책장에 꽂아놓기를 권한다. 엘리트는 항상 이 나라를 붕괴시켜왔고 지금도 그렇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항상 민초들이었다. 당신에게 영화 봉오동 전투의 대사를 소개하며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은 폭립군이될수 있다! 음, 이 말이야! <웃음> 대차전 고조선에서 인용된 김영권의 제준과 그 신계의 고략이라는 논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다 그 논문의 내용하여 이렇다 제준은 중국의 고대 신화 중에서 하나의 미스터리와 같은 신성의 인물이다 그의 사적은 정사에 기재되지 않고 제자에도 전하지 않으며 단지 산해경 가운데만 나온다 더욱이 대황경, 해내경 두경 가운데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의 신계 연원과 맥락을 연구해보면 염제 세계에도 속하지 않고 황제 세계에도 속하지 않으며 염, 황해, 대신계와 병존하던 제3신계이다. 제준의 중국 고대 지위에 관해서 오늘날 여러 설들이 분분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준은 상고시대 동방민족의 조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는 일치한다. 그것은 산해경에 기재된 제준의 활동지역과 그 자손들의 국가가 대체로 동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권은 산해경과 해내경을 고대 동방민족의 조상 염제계에도 속하지 않고 황제계에도 속하지 않는 염황대신계와 병존하던 제3신계의 기록이로만 언급하고 있다는 그것이 고조선의 역사를 가리킨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특히 상고시대 동방을 대표하던 민족은 조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주는 단군을 의미하고 대왕경과 해내경은 단군의 조선 역사를 생생히 기록한 조선기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동인은 정밀하게 우리를 가리킨다. 여진족을 가리켜도 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제준이 당신은 단군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친근한 실제 이름인 제준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이다. 단군은 임금의 계보처럼 계보가 있는 통치자의 명칭이지 단군 할아버지라는 한 사람이 아닌 것이다. 또한 기자가 왔다는 사실이 실제라고 친다 하여도 색불로 단군의 팔족 법이 지배하는 요동쪽 조선을온 것인데 이는 필히 법이 통치하고 강력한 군사가 있고 조선 성이 있고 강한 유대감으로 뭉친 민족의식이 있고 중국인들에게 제3신계라 불리는 강력한 통치라인이 있었던 중앙집권체제였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는가? 고조선의 시대상을 무슨 신석기 시대처럼 묘사하고 남남끼리 치고받고 싸우며 산속에 단군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신화가 있었던 미개한 부족으로 설명하면서 중앙집권체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와서야 수립된 것으로 서놓았다 조선이라는 강성한 독자적인 국가와 당군의 존재, 그 문화권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적은 잘못된 교육으로 형성된 우리의 편견이다. 옛날이라고 해서 무작정 구석기 시절 사람들의 생활상을 떠올리며 설마 옛날에 이랬겠어? 저랬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공부가 되지 않게 되어버린다. 그것은 합리적인 의문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상에 대한 무식, 그들의 영성을 이해하지 못한 단순함에서 떠오르는 질문들이다. 수만 년 전에도 천문학을 공부하고 문자로 소통했다는 기록들이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옛날은 옛날의 영성으로 그 시대를 봐야지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과 상식이라는 것들을 컨트롤 c 해서 들고 고대로 가서 컨트롤 v 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큰 실수가 없다고 본다. 또한 여러분이 동검을 들고 있는데 누군가 철검을 들고 왔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목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건 기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생각이다. 왜? 철검을 들고 오든 말든 짱도를 들거나 착대를 들고 싸워서라도 이길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는 당신이 철검을 들고 어느 곳을 갔는데 그들이 동검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동검이든 철검이든 이 사람의 몸에는 똑같이 느껴지는 무기라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배를 손가락으로 둘러보고 생각해보라 이 사람의 피부에는 철검이나 동검이나 똑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가 철검을 들고 와서 동검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보고 점령당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그것은 한국전쟁 때 밀고 오는 소련자 탱크를 딱총과 토치카로 막아선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전력차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고대사를 대할 때 뜬금없이 한국전쟁 초기를 떠올리면 안될것 같다. 검대검의 싸움이다. 이 민족은 사실 적들에게는 엄청나게 싸납고 인상 드러운 종족이다. 조그만 운동에도 금세 몸이 좋아지고 강인한 북방과 날렵한 남방의 장점을 두루 가지고 있으며 차림새를 야만족들처럼 하고 있으면 악마의 부대처럼 보이는 민족이다